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풀 운명연구소의 이한입니다 회원가입이나 또는 강의 신청이라든가또 상담 신청에 대한 문의가 자주 있어서 먼저 안내사항 도와드릴 텐데요 우선 후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영상 채널 올라오시면 제 프로필을 클릭했을 때도 첫 화면으로 이동이 되십니다 여기서 가입 버튼을 핸드폰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PC모드에서도 발견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가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채널에 가입하시는 첫달 가입 요금이 나옵니다.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제가 책정을 했고 원래는 등급이 세 등급이 있었는데 현재는 한등급이안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1990원씩 월별 요금 나오도록 제가 세팅을 해 두었습니다.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부분과 매번 영상을 이제 제가 방송을 할때 별도로 후원하는 효과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.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부터는 상담요금의 일부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. 이번 올해까지는 현재 요금으로 쭉 지속을 할 예정이고요.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상담 신청은 항상 각 영상의 상세 정보에도 펼쳐져 있으며 또 정보 탭에도 클릭을 하셨을 때 대략적인 상담 신청 안내에 대한 링크가 오픈되어 있습니다. 혹은 각 영상의 고정 댓글에도 제가 늘 오픈을 해두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